아, 내 아까 번개 썬더 썬더 번개 파워랑 피 흡혈 레놓라고 아, 내 블랙홀 아홉 개 어디갔냐 어, 시작부터 완드를 좆버린다고? 에너지 구체를 좆버린다고? 이거 뭔가 있어? 아, 근데 에이미, 에이미, 에이미 병신이 있어. <웃음> 뭔가 있어 버리는데 느낌이 뭔가 쎄한데, 이것만 주고 이제 아무것도 안 주는 건 아니겠지? 에이.. 뭔가 또 주겠지? 뭘또 줘버리겠지? 어이, 갑자기야! <웃음> 얼굴을 막 면생에 들이미시네요 아니 진짜 이게 끝이라고? 없다고? 좀더 다른 곳을 찾아보라고? 나보고? 아휴 맞추기 뒤질 라기 힘드네 원드 원드 원드 원드 원드 플라스크 플라스크 플라스크 투명1아오 정적이 1리 정적이 도리 자주 쓰는 건 아니지만 일단 좋아 좋아 뭐든 좋아 좋아 이거는 적들을 올릴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 어, 최대 체력! 아! 안 아파,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오오오! 완드완드 완두, 완두, 완두! 혼돈의 변신 포르... 모르핀? <웃음> 먹고 뒤지라는 건가? 폭탄 오, 뭐야 이거! 가디언 나왔어! <웃음> 써보지도 못하고 바로 변신 풀리는 센스 아니 완드를 이렇게 퍼져 버린다고? 아데데지지네름름 저 위에도 완두 있던건가? 플라스크 있던건가? 저게 뭔지 모르겠네요? 완두였니? 플라스크였니? 플라스크 와 피플라스크 야 이거 흡혈템 있었으면 이걸 두고두고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건데 한번더 변신해볼까? 예. Yeah. 버섯입니다. p o s e 저 녀석에게? 던져뿌리면? 아! 저걸 못 맞췄다고! 미쳐버리겠구만 피를 뿌려버리면? 아 일로와봐 오면 죽어 아이씨 <웃음> 하지마세요 얼음! 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하하하하 멍청한 녀석 오면 죽는다 그랬지? 보니까 새벽에 게임하는데 뭐 그런 마법도 있더라고요. 용암을 피로 바꾸는 마법도 있더라고. <웃음> 아 그거 보고 진짜 어이 터졌어. 여기 보면은 일탄 우측으로 가면은 여기에 요 용암 지대가 있거든요. 요거 요거를 다 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니야. 한번 뿅 휘두르면은. 그럼 저기 또 건너갈 수 있으면서도 새로운 시크릿을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저 가보고 싶었는데 하필 저거 뭐 순간이동이나 블랙홀이 안 나와가지고 다시 이거 1탄으로 돌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저거. 저거 어제 플레이했을때는 저거 새벽 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제 볼때는 또 그게 있었지 저거 저거 맵 밖에서 위로 갔더니 저거 있었더랬죠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우측으로 쭉 이제 지상에서 우측으로 쭉 가니까 이제 그막 사막 나오고 거기서 <웃음> 거기서 이제 막한 4탄 5탄부터 나오는 적들 막 튀어나오고 막 예, 사막이 있더라구요, 저거, 지상 위에. <웃음> 왼쪽으로 가면은, 눈 덮인 데가 이제 나오고, 우측으로 가면은, 사막이 나오, 나오덥니다, 저기 아무튼 그랬다. 샘드웜도 있고, 막. 쓰읍, 뭐가 없냐? 돈 500원 정도만 모으고 그냥 토탈 타버릴까요, 이거? 쟤는 저기도 뭐하냐? 저 멍청한 애 저기로 거미 찐빵 이네 저기 너 체력 10밖에 안 되니? 뭐가 없어버리군. 없어버리는데. 헐. 자. 아이고, 오 여기 뭐가 많은데. 뚫어봐야지. 빵. 아. 또먹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돈이 하... 많이 모이긴 했네요. 갈까? 가자. 이제 어, 저 멍청한 녀석 어? <웃음> 돈 600원이나 모아왔다고요 최대 체력도 두개나 먹었었네요 제가 까먹었어 흙덩이 흙덩이 뭐야? 흙덩이를 생성하는건가? 천리안 천리안 좋죠 휴면 상태 수정 기폭 문 개소리지 저건? <웃음> 눌러 다 부셔버려 뭐지 이거? 이거랑 이거 이렇게 구매해보자. 발사체가 주변 환경에 더큰 파괴를 가합니다. 오, 그래, 좋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터져버리는구만. 아하... 어, 이거 그러면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거는 만화가 너무 딸려버리네. 이렇게 하면은? 아, 완드 나오면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얘나? 얘 바꿔야 되는데, 여기다가 뭘 넣기에는 또 이게 또못 써버리네 이러면은 아, 일단 저거 보자 아, 없네 가루 녹이기, 탐욕의 함정 집기 이건 뭐지? 가루 녹이기? 가루 녹이기? 뭐..뭐해보지? 전기면역은 나중에 내가 또 전기쓰다가 뒤지는 꼴은 안나겠고 가루녹이기는 뭔진 모르겠고 타명의 함정찍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아, 어... 뭔지 궁금하니까 이거 먼저 써보겠습니다 이게 하고 얘기하고... 휴면 상태 수정기 기폭... 뭔 개소리지? 아 저거 완두 편집기가 안 나와버리네 이런 이런 요거 하나를 희생해버리자. 아 뭔가 이상한데? 공격 주문이 나올 거야.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자. 그래, <웃음> 그래, 나올 거야, 분명히. 이건 어차피, 한 발, 두 발, 바꾸면은, 다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면 된다. 돈바 돈. 아이고. 동무다여 물이 안 보인다고 물왜 없냐고 물 저기 있다. 세상이 저거 아! 젠장! <웃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왜안 죽어 저거 어 이거 컨트롤하게 까담네 까다로워 아, 이 미친놈들이? <웃음> 돌았니? 돌았어. 가루 녹이. 어! 아, 상상했던 거야. 가까이 가면 모래미 기타 부드러운 가루 재료로 빠르게 녹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구만. 저런 데못 가잖아. 그냥 없어져 버리네. 아니 벌써 체력이 60밖에 안 남았다고? 최대 체력이 150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 좀더분발 해야겠어요 지금 뭐 당근같이 생긴 완도 있다 얘를 얼려버립니다 이렇게 잡아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얀 볼트 용량도 두개 단 두개 오케이 아잘 맞췄다 이게 편한건지 어쩐건지 모르겠다 슬라임은 없애질 못하네요 슬라임도 가루로 쳐주지 부드럽잖아 오이 세상에 세상에! 오 세상에! <웃음> 어 맞지를 않아. 가까이 가야겠는데. 내려가야 겠다, 이거 <웃음> 아, 돈 얼마 못 모았는데 아, 다 부숴버려 저거 가져와야 됐었어 아, 샷! 그렇지. 그대로 있어. 어 뭐야 뭐야. 어 가야겠다 이거. <웃음> 죽겠어요 저. 이러다 죽겠어. 아... 이거 느낌이 안좋은데? 이대로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이거 이거 파밍 제대로 못하고 이거 아뭐막 뭐, 완드가 안나와 이거! 어떡해요 이거 뭐야 이거 활력의 고리 뭐야 이거 넉백 불안정한 변신의 고리?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일단 사넣아보자 휴면 상태 수정 도관계 아뭐 쓸만한게 없어 보이냐 이거 주문도 탐욕집기 유리대포집기 화염면역 화염면역? 근데 여기 아래서 부터는 다 얼음인데 탐욕을 눌러버리자 덩어리 한개당 두배의 골드 애들이 10골드정도 뱉어내거든요? 미쳤다 이거 큰일났다 이거 눈도 그냥 다 녹여버린다 이거 미세생이 산성볼 아 다섯 칸이에요. 너 바꿀라 그랬지. 아래 또 저거 있거든요. 야 이거 최대 만화가 안 되나 본데. 아 되는구나. 야, 이거 너무... 너무한데? 해베베? 천리안 써보고 이게 뭐 애들이 다 죽어있냐 이거? 어, 완드! 제발 좋은 거! 제발! 이게 뭐야! <웃음> <웃음> 땅 파는 볼때 뭐야 이거? 미쳤음? 아, 어, 세상에. 폭탄을 버려 버리고 이걸 쓰... 써. 아이고 야, 이거 녹는 거봐 이거. 하하하하하 <웃음> 저걸 주워버렸다고 폭탄을 막 날려버린다고? 미친놈 아 이거 안좋아 <웃음> 전기맨 있다 전기맨 저거 계속 남네 에. 에. 너 여기 오면 죽지롱 무서 수밖에 없겠지? 저 어떻게.. 어떻게 하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물리효과로 데미지를 줘버리는 것이지 아아 아, 위에 저딴 녀석이 있었네? 너네는 왜 너네끼리 안싸우냐? 이 비겁한 녀석들 이렇게 쏴버리네 일로, 일로 도망가자 멍청한 녀석들 일로 오겠지 아! 자꾸 천안 쓰지 마세요! 아! 얘, 얘야 이거 뭐 포트리스야? 하하하 <웃음> 오 잡았다! <웃음> 얼려서 잡았다! 전기맨을 얼려서 잡기! 어, 이거 뭐지? 왜 <웃음> 부들부들 거려? 어, 이거 샌 샌즈업 <웃음> 샌드업 있어? 이거 어떻게... <웃음> 아! 얘를 일로 유인해. 넌 일로 올 것이야. 분명히 그렇지, 그렇지 멍청한 녀석, 오마야. 뭐신데いる 아이고, 아이고, 골렘이 있네. 저기? 그거는 어떻게 잡지? 똑같이 잡아볼까? 이 얼지를 않는데? 아, 물이 얼어버렸는데? 어, 아니네? 아, 저거 입자가, 물 입자가 저거! <웃음> 이거 얼어버려가지고 안돼 저게 어, 나 공격수단이 이거밖에 없어요. <웃음> 아, 나 어떡해. 어? 뭐지? 이거 누구 거지? 내 거잖아! 아, 미치 <웃음> 아, 씨. 이거 땅 부들부들 거리는 거, 이거 샌드웜이다, 샌드웜. <웃음> 년다써 버렸어. 어, 뭐야? 저거, 저거 지팡, 지팡이 같은데, 지팡이, 지팡이다. 먹는다. 나, 지팡이 <웃음> 뭐야? 이게... 아, 석기야! 충전시간 감소. 야 이런 것도 있네? 근데 얼마나 감소되는지는 안 써있고 <웃음> 이쪽 완드에다가 얘를 넣어야 되거든요? 야, 이것도, 이거를 버리자. 어, 어 뭐야, 저거 샌드홈인가? <웃음> 샌드홈 있다. 조댐 저기도 완드가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저거를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저는. 이거 일단 한번 써볼까? 어떤지? 오, 요거 약간 느낌이 있어버려? 어. 느낌 괜찮죠, 이거? 아이고! 아이고! 얼었어! <웃음> 어, 저 새끼가 가져갔어, 저거. <웃음> 야, 일로 안 와? 일로 와. 뭐 데미지 괜찮아버리는데? 어 조심조심 거야. 너무 너무 안일하게 플레이하시는 거 아니에요? 개코님? 너무 너무 안일한 거 아니신.. 아니, 아니시냐구요? <웃음> 아니.. 아.. 아 드릴 나오고 이제 뭐가 좀 돼버리나 싶었더니 진짜 죽어버리네 돼버렸네 죽음으로 돼버렸네 죽어버렸네 어? 완드랑 플라스크를 줘버린다고 입구에서 완드랑 줘버린다고 위에서 던질 걸 용암 플라스크 <웃음> 미쳤나 미친 나 제발 좋은 거 이거 올림픽 봉화 아니야 예. 신난다. 예, 이거 바닥에 불도 못 붙이네. 어, 바닥에 불 붙일 수 있네. <웃음> 이게 뭐냐고? <웃음> 이딴 걸 처음부터 준다고? 어, 이거 빠방 터진다. 아파타 주진모르필 투명좀 필요 없어. 안먹어 완드좀주세요 완드 완드 완드주세요 완드 완이너 완드. 완드. 완드 완드. <웃음> 완드. 이거 맞아 볼 e d 막 뻗어버렸네. 아 뜨거 뜨거다.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저거 화염 남자 있는 거야? 화염 맨 아, 청서 화염 맨 양이 돼버렸어 맨아매매매매매한방 맞으면 뒤진다. 지친다 이 게임 하면은 심적으로나 어쩌으로나 변신 모르핀 하, 진짜. 아 진짜 아왜저 땅거밖에 안 치는 거야 초반에 좀 좋은 것좀좀 좀 느낌이 있어버린 걸좀주우시면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걸 맞다니. 오이고 완드 완드 완드 완드 완드 완드 이건 뭐지? 탄성플라스크? 여기다 던집시다! 그러면은 이 바닥이 뚫리면서 완두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이빙! 어우 만랩개구리 아! 아! 개구리 무서워! 아! 뭐지 4번? 오호라. 나발총이야. 미치. 아, 물, 물, 물, 물! 물 뭐, 물 뭐, 뭐, 뭐, 따 뭐, 뭐, 은어 뭐, 어또 플라스크 슬라임 플라스크 너무 진짜 지 꼴리는 대로 줘 버리는데? 가자 그냥. 좋은 무기 하나 얻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텔레포트. 아 400원이 안돼 버리네? 어! 톱이다 톱! 아 돈이 없어! 아아아아아아어얘좀 괜찮아 버리는 데가 아니네? 충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 와 진짜 다 그지같은거 밖에 없다 주문 좀 남는거 이거를 먼저 좀 사고 먼저 킵해놓은 다음에요 얘로 바꿔서 얘로 바꾸고 얘가 시간이 별로 안걸리니까 이걸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이동기 쓰자고요 폭로테린는 뭐지, 이거? When you pick a f o there is 50%의 찬스가 아, 뭔, 뭔 개소리지? 잘 모르겠군요. 아무튼 그렇다. 아 톱이 있었 으면 여 기서 돈다먹고 그냥 다음 판가는 건데, 아 상자, 상자, 상자, 돈이 확 나와 버린다고？어이구, 이겨. 안드안드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건가? 아니요, 아니요, 이거, 아니건가 아니요, 아니오 이거, 아니오에 230에 용량 아개요 이거, 시간아 이거, 충전시이이꽤 되네 이거, 로바꾸 이거, 허 이거, 이거, 바꾸면 되겠다 뭔가 또 출발이 또 괜찮아 버리는데 이거 에헤이 어 최대 체력이다 굴러 떨어져 버린다고. 세상에. 아, 이거. 아, 왜 굴러 떨어졌어, 저거. 여기, 여기를 뚫어보자. 아, 씨. 물없었네 여기? 아이고 여기를 어떻게 지나갑니까요. 에헤, 여긴 또 이렇게 돼 있냐. 아, 진짜 있는거겠지? 믿어보고 한번 한다 아 세상에 아체아아 최대 체력! 아, 아. 아 어, 킹받네 이거? 아 폭탄 하나 남았네? 어이구야 이 녀석이 랜덤 움직이는 진동이 나는데? 할 수가 없구만 바다, 죽음의 십자가? 뭐지, 이거? 이동의 고리 물에 젖은 적에게 치명타 아, 이거 너무 비싼데, 애들이? 하겠습니다, 이거 아, 맵 이동을 못하니까 이거 파밍이 안되네 아... 이 봉이 왜 안나오지? 또 무슨 마법이지? 공기가 강렬하게 움직이면 물건을 움직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아뭐걔 <웃음> 어, 잡다 한거 밖에 없어 이중 주문을 왜 여기다 이중 주문을 걸자. 더블로 아프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가면 사용 계정 V 에리 뭔지 모르겠어. 일단 가자. 탐욕이 함정 저중력 사고와 같은 간접적 방법으로 적축. 아아 아, 이런 거구나 효과가. 폭발하거나 저거..뭐죠? 위에서 빙하같은거 돌덩이 떨어진거에 맞아 뒤지면은 이제 골드가 이제 많이 나온다? 와 이거 얼음도 못 깨요 이거 <웃음> 미쳤어 이거 와 갈수록 구대기인데? 아아 미친. 나이스. 몸을 박아버리니까 얼음이 깨지네 퍽 로또 된거예요아 이게 그런거야? 50%의 확률로 로또가 되는것이야? 좋을수도 있고 나쁠수도 있다 이 말인가? 어? 위에 뭐가 됐어요 또? 저거.. 무너졌는데? 아두개 고르는 거구나! 아! 나 그런 줄도 모르고! <웃음> 이거 못 먹잖아요 어차피 여기 가면은 맞아 뒤지는데? 그러니까 못 먹어요 이거 못 먹잖아 이거 어, 잘만하면 먹을 수 있을지도? 아니야, 이건데! 아, 부, 몸, 몸! 몸! 아, 어차피 지금 세팅이 마음에 안 드니까 죽으면 다시 하고 먹을 수 있나? 먹어 먹어 먹으라고! <웃음> 어, 어, 먹으라고 <웃음> 왜 저도 못 먹니? <웃음> 이거 폭탄으로도 안 되잖아 이거 아 먹게 해주세요 사라지지 않는다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 당신이 하나 집었을 때, 거기 있던 것이 하나, 50%의 확률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1991년, 어? <웃음> 1991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 먹었다! 먹었다! 치워! <웃음> 어, <웃음> 됐다, 됐다. <웃음> 먹었다! <웃음> <웃음> 데미지를 입을때 마법폭발이 발생하여 적에게 데미지를 입힙니다 <웃음> 이게 쓸모없는거 이게 안맞는게 중요한게임인데 저딴걸 주나요? <웃음> 아... 떨어져요! 아이고 야 죽어라!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어. 안돼! <웃음> 나 죽어. <웃음> <웃음> 아 이거 죽을 것같아 어떻게? 도망치자 아 여기 또 완드가 있네 <웃음> 완드 데미지가 낮아서 어쩔 수 없었어 아 이걸 또 조지네 아 이거 또 계속 시작된다 이거 계속 조짐의 시작이다 아, 이게 저거는 이제 저런거다? 아, 영어 모르면 진짜 힘들다니까 게임하는 것도 아, 저거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에이. 와, 진짜 12시에 오셨을 때 보셨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체력을 그냥 줘버린다고! 그때 전기 전기지팡이 먹어가지고 그때 그냥 미친듯이 놀았는데 아이 고 낑겨버리냐 저게 들어갈 수 있니? 아 뭐가 없는데 괜히 썼네 폭탄 완드좀 주쇼 완드좀 주쇼 오 완드다 폭탄말고 어 용량 오 충전시간이랑 괜찮아 버리는데? 나중에 써 먹어야겠다. 에 막혔네. 어 죽었다. 발차기. 어, 돈! 돈! 아, 잇! 요 기름인가요, 요거? 기름인가? 어, 위에 애들 많다. 저 잡자. 놓지 못해? 뭐야 이거 오! 블랙홀이다! 아 근데 최대만 많아... <웃음> 160이야 못 써먹잖아 어차피 1탄에선 써먹을때도 없지 폭탄 아직 두개나 있으니까 위를 안가봤나 이어져있는 길이 라. 어어 저기 저렇게 껴버린다고. 페로몬 플라스크. 조심하고 아...이거는... 아 이것도 그냥 풀로 올, 올려 그냥 <웃음> 아 독! 독독독독독독독독독물물물물물물물 물, 물. 물, 물, 물. 물. 나 폭탄 하나. 불쌍한 녀석. 어. 저기 있구만요. 하나 더. 오! 왼쪽에도 있어. 제발 무기. 공격용 완드! 어, 그딴 거 없고? 버려버리고 이거 이어져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또 이거 아... 이거 바꿔서 이거 태우고 절로 한번 가봐야겠다 태워버린다고 저걸 맞춰버리네? 안쓰길 잘했네요 근데 이 위스키야 <웃음> 불 들어오는 거아니야 이거. 아하 이게또 이거. 네이걸 쓰는 게 맞는 걸까? 아 이거 샌덤 중간짜리 왔다갔다 했네, 여기서. 뭐가 자꾸 쿵한거리더라. 이거 좀더 파밍해도 되겠죠? 파밍하다 뒤지는 건 아니겠지. 쪽으로 가자 아직 폭탄이 하나 더 있으니까 어, 이거 내려가면은 아이고 이 녀석 요거 이거... 어느 쪽으로 갔지? 이거? 일로 갔으면은 여기 뭐 구멍이 나야 되는데 구멍이 없네요 아, 아닌가? 이건가? 이게 아닌데? 저거는 무늬 같은데? 음... 어샌드머 어디갔지? 갑자기 나타난건 아니겠지? 피! 여기도 움직이는 흔적이 있네? <웃음> 무서워. 열로 왔구만 이 녀석. 아니네. 그냥 여기서 생성되는가? 아이고. 절로 흘러내려 버리네. <웃음> 이거 맞춰서 죽일 수 있겠죠? 아, 이게 안돼 버리네. 돈, 돈, 돈, 돈 먹어. 어, 체대 체력이다. 시가자 요거 석판 어디다 어, 어떻게 쓰시는지 아세요 혹시? y 예스 예스 예스 예스 도버렸고아 그건 모르세요? 오? 하나 더 있다고? 아니 세상에 하트가 더 있다고? 아니 오아 이거요? 아 영어 잘하시나 보구나 <laughs> <laughs> If all the m o u n t a i n were lost, c h e p e r and gold, what would they profit a man who lived in constant fear of death? <laughs> Did you? 어떻게 가지? 아, 일로 못 가. 하, 아, 이런 젠장. 그냥 석판이고 기능 설명이 없죠. 예. 네. <웃음> 그냥 석판인거임 어? 어디로 갔어야 되지? 여긴가? 일로 가면 이제 하트 나오는 건가? 다 피해서 가자. 오른쪽이요? 오른쪽이 어쨌다는 거죠? 아 뭐야 하트 어디 있었지? 아, 저 있구나! 아... 고마워요! 어어! 안돼! 톡톡톡! 어! 어, 이거 어떻게 나가지? <웃음> 아, 이거 어떡해! 어, 변신 모르핀이 있다. 좋았어, 이거 얘 나르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추가로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인기 음경 좋았다 어! 어 다음 스테이지 가야돼요, 이제 못 버티겠어 수 있지. 위로 가야 돼. 아 이거 어디 가다가 독발고 죽는 거 아니야? 천천히 가자. 잘 보고. 어이허허허다 어, 어, 했다, 했다, 했다. 가자아 어잇? 175 전기 충전? 아유 보. 본다는 게 화염볼트 빛나는 창 어! 빛나는 창! 번개 충전 천둥의 고리 충돌 시 다른 어이고 이하네뭐하데 이거 버리고 을 요걸로 해버리고 아 이거 괜히 사버렸네요? 아너 없으면 이제 못한다 빛나는 창 세팅 다 된거지? 이거는 이제 버려야되니까요? 과생명 전기면역 전기면역 가겠습니다. 뭐야 차단 뭐야? <웃음> 어 뭐지 이 탐스러운 건? 거잉 아, 뭐가 있어버리는데... 없네 있어버리면서 없네 기본적으로 뱀 모양으로 발사가 되는군요 진짜! <웃음> 미치겠네 오면 죽어! 어휴, 세상에 어, 아래쪽에 또 완드가 있다고? 마법 화살을 달았다고? 충전 시간이랑 시전 딜레이 시간이 참으로 아름답군요. 최대 만아도 그렇고 용량도 그렇고. 근데 석기다. 근데 석기다. 허 <웃음> <근데> 이거. <섞이다>? 음. 저거, 써봐야겠다 여기로 가서 어이저저기저 나타나네 거 어! 여기서 나타나네? 음, 저건 몰랐네? 아, 어, 저거 쪽밥 새끼인데, 저거. 아, 내가 이렇게 약해서. 아, 사바퀴 돌았고. 오케이. 여기서? 오, 어, 안 되잖아! 아, 저거 막아버리면 안 되는구나. 아, <웃음> <웃음> 아 여기서 편집될 줄 알았는데 안 돼. 그가 오고 있어. 엥오오 오! <웃음> 도망가자. 아안 되는구나 저게. 아, 아 도망가. 지옥 끝까지 쫓아오겠지, 제? 오, 나이스, 샷 오, 쉣. 아, 저 돈을 못 먹네, 미친. 아,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아! 어, 저유도타이야 미친! 어, 제발! 어, 이건 안 맞네. <웃음> 어, 어, 아, 내가 뻘짓해가지고 또 죽게 생겼네, 이거. 아, 미친. 이거나 먹어라. 아, 저게. 저게 안 되네. 아, 진짜. 어, 어 이거 빨리 도망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 이걸 피해버린다고? 이 새끼 너 일로 오면 이거 이거 꿀밤 한대 맞을 거예요. 어? 이 자식아 그렇지, 그러, 그렇지 그이 <웃음> 자식아 어떠냐 내 맛이 이석판을 쓰이는 방법을 이제 알았다 이제 <웃음> 아 아 진정해 이러다가 또 뒤진다고 아 진정하자 어 진정해 아이거 막혀있잖아 이진정해 그렇지 그렇지 야 <웃음> 이게 짱돌이다 희망편 어? 어떻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치트 쓰는 놈을 처벌하기 위한 가디언조차도 그냥 죽여버린다 아 너무 무섭고 아래 뭔가 물이 있나본데? 어 누구세요 너? 어 안돼! 어어 미친! 언제 어디서 튀어나왔어? 어 뭐야? 어어제사치건 쏜다. 어, 이거 가야돼 그냥. 이거 가야겠어요 그냥. 어, 나 무서워. 나 그냥 여기서 이거 쓸래. 어, 나 가야겠어 그냥. <웃음> 어, 이거 하나면 충분해. 4스테이지까지 충분해. 어... 어완안 드디어 나왔다! 폭탄, 바운스 오, 이거 뭐 있어 좀 디스크에 요거 뭐더라? 화염구군요 블랙홀 하나 더 나왔고 아, 이게 뭐가 좀 없어버리는데? 쓰레기고 아, 이거 약간 좀 쓸만하다 주문시전 두개에요 한 번에 두개를 시전해버린다? 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최대 만화 180 석기 석기 폭탄을... 폭탄을... 폭탄을 버릴까? 탄스는 완드를 버려도 되겠지? 볼랙콜두 개면 충분할까? 이게 맞는 선택일까? 이거를 일단 수정을 해보죠 아 이거 뭐 넣을 극이 없네 이거 딜 얼마나 발사체 얼마나 빠른지만 보자 아이고 귀여워 <웃음> 이거 이렇게 써야겠어 이거 <웃음> 맞을진 모르겠는데 <웃음> 이게 지렁이가 속도가 이게 빠르거든 어 여기 한 마리 또 있어 이거 어떻게 미친? 어저또 있었네? 어저 계속 나타나는구나 어 조심해야겠어 250 180 0.7초 음, 확산, 확산, 항상 시전 0.7초. 이게 이게 이게 나은가? 아, 뒤로 엄청 밀려나 버리네. 이걸로 일단 한번 써보자고요. 어, 한번 써보고. 어, 안 돼. <목소리> 도망쳐 도망쳐 도망가 빨리 빨리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웃음> 야 핵이 나오면 어떡해 어 타오르는 치명타 있다 이거 이거 가져가야 돼. 좋습니다. 여기서 또, 또, 아이고, 아이고, 내석판! 아이고, 이, 무서운 짱돌이 굴러가는구만요. 아! 아, 어, 아, 전, 어, 정통으로 한대 맞아버렸어. 이 녀석이 이쪽으로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아, 저 새끼가. 왜안 와? 입구가 너무 좁나?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오지오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아하! 아하! 아, 너무 아프고? 아 실패! 너너너너너너너 아, <웃음> 너, 너, 너, 너, 너, 너, 너 죽을 줄알어너아 아, 그렇지!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이거? 어 일로 던져볼까? 너무 짧네 <웃음> 어떻게 좀 요령 좀만 더 피워보자고요? 이거? <웃음> 변신도 있었네 이거 아니다 석판을 써버리자 죽어라!!! <웃음> 저게 안 맞네 얘 어디로 오는 거야 석판 석판! 석판! 어이구야 미친놈 어우 저기 안 맞아? 맞아라! 아한 대밖에 안 맞았어. 하나, 둘, 셋. 너에게 닭기를? 아, 오 나도 맞고 죽겠다 이거. 조심해. 저피 해버리네. 일로와, <웃음>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웃음> <웃음> 숨이 막혀 버리는데, 아, 저건 또 뭐야? 아, 이상한 놈이 튀어 왔어. 저거. 아, 저 얼음의 걸 뭐야! 센즈! 어 피단다, 피단다! 맞아라! 아. 맞긴 맞았는데 죽질 않네, 아까처럼. 없잖아. 알러, 알러, 알러, 알러. 자, 한대 더. 아, 이야밤아네여기서 <웃음> 뭐하는 거야? 이게... <웃음> 이게 해골 때려잡는 게임이냐고? 아, 씨. 조준이 안 됐버리는데. 나이스! 넌 <웃음> 내라, 이 새끼야! 넌! 야! 아, 장하다! 장하다! 김석돌! 아 장하다. 아, 잘했다. 아, 돈 엄청 오지게 많아버리는 것이고? 뭐야? 유리대폰 뭐고? 호흡 불필요. 아, 아까좀럼 로또 한번 해봐? 아, 이거 호흡 불필요도 이거 좀 좋은 좋은데 저 같은 어? 컨트롤이 똥망인 애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유리 대포는 뭐지? 아, 안써본걸해 볼까? 이거 두개 뭔지 아니까 안써본걸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문이 더큰 폭발 범위를 가지고 다섯 배의 데미지를 가지가지만 야, 안 돼! 아! <웃음> <웃음> 안돼 야 이거 완전 똥망턱이었잖아 아 안돼 뭐해요 내 체력 다시 돌려줘요 아아 아, 개망 주문이 더큰 폭발 범위를 가지고 다섯. 아니 더큰 폭발 범위를 받 가지면은 내가 폭발 피해에 대한 면역력이 있으면은 그게... 그게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안돼안 돼버린다고 안아 망했네 이거 일단 완드 가져와서 야 이거 한번 조심해라. 이거 이거 쓰면 뒤진다 이거 이거 이거 쓰면 뒤진다. 어유 아니 뭐 핵폭 핵폭탄을 이렇게 주지? 아 이거 이거 <웃음> 폭발 면역을 쓰면은 이거를 미친 듯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주었을 텐데. 떠오르는 적이잖아? 불이 뒤따라갑니다 화염계적? 불이 뒤따라갑니다 전기와? 어 이거 뭐 있어버리는데 이거? 요아 전기를 너무 잡아먹아 이거 바나를 너무 잡아먹는데? 아170아370아 여기다 옮겨야되나? 아, 이건 뭔가 좀 아쉬운데 아, 근데 이게 만화가 부족해요 만화, 만화 좋은 거 있나 한번 살펴보자 돈이 좀 되니까요? 용량이 두 개밖에 안 돼, 미친놈이야 이거 이거는 셔플이고 이건 충전 시간이, 아, 1초나 돼야 돼 이거 아. 이거, 뭐,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한세 개만 쟁여놔봅시다, 이거. 아니, 네 개? 네개 가져가보자. <웃음> 나머지 버려, 이거. 이 미친, 이 미친 무기를 이게 줘버리네, 이거. 사중 주문 흩뿌리기. 이것도 셔플이고. 어... 아 얘가 마음에 드는데 이게 이게 안돼버리네 맨 앞에다 넣야 되나? 아 동시에 동시에 면은 여기서 네개가 있어야 되니까 이건 지금 아 이게 안되는구나 아 이거는 그렇구나 아 이게 갈래가 아니지? 아. 아 이거 자꾸 이거 이거 볼면 볼수록 자꾸 헷갈려 이거 삼중 주문 흩뿌리기랑 세 갈래로 나뉘어져 쌓아지는거랑 <웃음> 블랙홀 쓰고 이거 쓰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3번 완들를 버려버리고 얘를 다시? 근데 최대 만화가 370이에요 일단은 저거는 가지고 간다고 치자요 그럼 야 이거 화염꽃 얼마나 세지는 거야 그러면은? 독성 슬라임이 뚝뚝 떨어집니다 못 써먹는다고 일단 쟁여놓습니다 야, 미쳤나 봐. <웃음> 미친 거 아니야? 가디언한테 행 날리면 안 되냐고요? 어, 제가 죽어요. <웃음> 자, 보세요. 여기에 데미지가 75고 폭발 데미지가 1000입니다 그러니까 이 덩어리를 맞았을 때 데미지가 75고요 폭발 데미지가 1000인데 이 핵이 저는 아직 여기다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이 벽돌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 블랙홀로만 없앨 수 있는걸 로 알아요 근데 아마 이 핵을 날리면은 이것도 아마 없어질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 폭발 범위가 250이에요 250 250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디있지? 아까 화염구 어딨죠? 어 화염구 폭발 범위가 15입니다 15 15 아까 15에서 이거 날렸더니 범위가 이만큼이죠? 15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이면은 런 거의 화면에 어, 3분의... 오른쪽에서만 봤을때 어, 3분의 1을 가리는 수준인데? 어 <웃음> 지금 이거 유리대포 이거 때문에 지금 범위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50의 폭발 범위다 그러면은 15의 폭발 범위에서 이게 몇배 커진진 모르겠는데 예 죽습니다 저거 저거 이거 지금 유리 대포 없어도 그냥 제가 저거 얻어봤을 때 써봤는데 아주 멀리서 써봤는데 죽었어요 그냥 <웃음> 그냥 죽어버렸어요 <웃음> 그래서 저거 조심해야 돼요 저거 안그러면 그냥 죽어버려요 저거 이, 조심히 한 번이 한번 가보는 것으로 저기 센즈있다! 저 어, 한방! 데미지 좋아 가다가 뒤진거 아니겠지 안돼 야 데미진 좋아 145 들어가 크리티컬 도 터지고 독성 좀 끝나봐라 어, 물이 중화가 안되네 저거 아일 달았어 아 조심해야 돼 이거. 맞추기 개 어렵네. 야, <웃음> 데미지800 들어가 이거 한 방에. 이죽창으로 버텨야 됩니다, 저. 요거 증기, 얼어붙은 증기 조심해야 되죠. 차가운 물엔 들어가도 되지만 어, 증기는 조심해야 된다. <웃음> 뭔 물이 이렇게 많아? 아이고 오셨다가 죽었죠? 어어 어! 죽어 그렇지 돈 먹고 돈 먹고 돈 먹고 전기를 써볼까? 전기는 나의 팬이다. 전기를 써보자. 어, 이거 담그기만 해도... 아, 이게 되버리네. 아 이거 뭐가 아, 야, 야, 야, 안돼 안돼 야, 야, 이건 설마 최대 체력 먹으면은 이거 아 이거 고정이구나. <웃음> 아니야, 한번 몰라. 몰라 지금 고정된 걸 수도 있어. 한번 아 미친 <웃음> 아 안돼. <웃음> 아 이거 뭐야? 아니요, 9 0빨 용량체 좀 좋아버리는데? 어? 이거랑 바꾸자. 오이구야, 이 미친... 조심해야겠고. <웃음> 너도 나도 다 항방이야, 이거. 너죽고 나죽자 플레이식이야 지금 이거 완전히 어 저기 또 완드가 아 더럽게 안맞네 이거 속도 빨라서 일부러 지렁이 모양으로 했더니 어 뭐있지? 어 돈은 많아요 안돼! 안돼! 어 튀어! 튀어! 튀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죽으면 안 돼. 어, 좋겠다. 이거, 아, 나 죽었다. 이거 어떻게? 증기, 증기. 어, 저기서 갑자기 나타나냐? 미친놈들아. 오! 다 잡았어! 다 잡았나? 다 죽었나? 해치웠나? 해치웠어! 근데 체력이 1이야! <웃음> 야, 블랙홀을 썼어야지, 바보야! 너 블랙홀 있다고! 블랙홀 두 개나 있네! 아, 이게 왜 이렇게 되냐고 자꾸. 아, 안 돼. 아, 미친, 진짜. 아. 자, 자, 오늘 아... 아, 이거 여기까지 해야겠어요, 저. 아, 이거 미치겠네, 진짜. 아, 저 오늘 밤새고 여태까지 이거 하고 있었거든요. 유리대포 아, 미친... 아, 3번을 왜 쌌냐. 아, 수박님 고맙습니다. 백빛등원. 아, 들어오면 맛있는 거에 잘 써먹을게요. 아, 진짜 미치겠네. 아, 3번을 왜 거기서 눌러버렸대? 아, 진짜. 저녁 맛있게 드세요 저는 아마 아, 다시 돌아올수도 있고 <웃음> 저녁먹고 고라떨어질수도 있어요 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개코였습니다 투바 아,